먼저 달라이엔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달라이엔 가격이 저항선과 추세선을 뚫고 밑으로 내려와 브레이크 리테스트하고 밑으로 내려간다면 저희가 107.320의 브레이크 이후 다음 105.5 레벨까지의 지지선까지 내려가는 하락 추세를 잡을 수 있겠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가격이 밑으로 내려오며 꼬리를 만들고 다시 풀백 풀백 이후 더블탑 만들고 밑으로 내려가서 저희의 지지선까지 떨어지는 추세를 발견을 했으나 반대로 가격이 한번 그리고 두번 만들면서 위로 저항선과 추세선을 뚫고 올라와 브레이크 리테스트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기대해봐야 될 것은 저번주와 같은 시나리오로 계속해서 상승추세가 이어진다면 111.5까지의 상승추세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1 7 0핍 정도 되는 상승세의 움직임이 될것 같고요 밑으로 내려간다면 자 저희가 주의해야 될 저항선은 어디냐 현재 가격이 멈춰있는 109.7 레벨이 주요 저항선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는 것을 잡으시려면 이렇게 지금 진입하시는 것도 좋지만 마켓이 오픈하고 갭을 형성한 이후에 가위 가격이 위를 뚫는다면 브레이크 리테스트 이후 위를 올라가는 것을 잡으시는게 현명한 선택일 듯 싶습니다. 반대로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요 일단은 이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갔을 때전 레벨, 저희가 뚫었던 전 레벨인 108.9, 1 0 9 0이 레벨의 지지선까지 내려오는 것이 하락 추세의 첫 번째 움직임이겠고요. 그 다음에 피보나치를 이용해서 가격의 움직임을 알아본다면 자 현재 61.8과 50.0 이 레벨 중간 사이에 있기 때문에 가격이 다시 한번 올라와서 61.8을 찍고 내려갈 수 있는 움직임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거래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유로달라입니다. 현재 유로달라는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막고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이 채널 안에 블리시 채널 안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렸듯이 ABCD의 패턴을 만들며 61.8레벨 그리고 저항선 하락 추세까지 존중을 하며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첫번째로 말씀드렸던 브레이크 리테스트 그리고 밑으로 내려갔을 때 저희의 첫번째 타겟은 1.13레벨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브레이크 리테스트가 나온다면 다음 저점이었던 1.12레벨까지 내려가는게 두번째 타겟, 두번째 타겟이 뚫린다면 1.115레벨까지 내려갈 수 있는 것이 유로달러의 플랜입니다. 자 보시면 가격이 추세선과 지지선을 맞닿았을 때 다시 한번 위로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저항선을 맞이할 수 있는 움직임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천천히 거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로엔입니다. 유로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서 박스권 같은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고 라 말씀드렸어요. 가격이 그대로 지지선과 저항선 사이에서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이 위로 올라가는 상승 추세를 만들려면 브레이크, 리테스트를 1.124.931, 1.25레벨에서 해주어야 다음 레벨인 1.27.5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추세의 움직임 보여줄 수 있겠고요. 반대로 여기서 내려가는 거는 브레이크 리테스트를 하지 않더라도 저항선을 존중한 후 하락의 움직임 하락 패턴 베어리싱걸핑이나 캔들스틱 마루보주라던가베어리싱 이브닝스타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밑으로 내려갔을 때첫 타겟이 123.000, 12.6레벨까지 내려갈 수 있는 하락의 움직임 보여줄 수 있겠고요. 이전 레벨에서 브레이크 리테스트를 한다면 다음 레벨인 120.5 레벨까지 내려갈 수 있는 모습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가 나올지 하락 추세가 나올지 박스권을 뚫느냐 못 뚫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유로달라 유로엔 그리고 달라엔을 보시면서 가격이 어디서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보였을 때 상승 추세가 되는지 하락 추세가 되는지 잘 보시면서 거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고요. 한 주간 성투하시고 성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이 시간에 찾아뵙는 마스터 클래스 FX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